감자가 들어가면 맛이 두배는더 맛있어져요 입안에서 씹히는 그 느낌도 너무 좋고요 유구초밥가게 오픈하면 대박 날것 같다고 종종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래요 맛있는 음식은 많은 분들과 함께 해야하니 공개해 봅니다 감자는 볶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감자 볶을 때 알려드릴게요. 다썬 감자는 그릇에 담아두세요. 저번에 소분해둔 불고기 돼지 다짐육도 전날 냉장고에 넣어 미리 해동해두세요. 이제 재료를 볶아볼게요. 열이 오른 팬에 기름을 두르고 감자를 먼저 넣어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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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후추 톡톡 뿌려 밑간을 해주시고요 감자가 익기 시작하면 노릇해지면서 서로 굽기 시작해요 조각 중에 큰 감자 조각 하나를 반으로 잘라보고 잘 잘라지면 익은거예요 이제 당근 애호박을 넣고 볶아주다가 살짝 익으면 양파도 같이 넣어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익고 나면 소금, 후추 넣어서 휘리릭 저어주시고, 불고기 다짐육을 넣고 볶아주시면 속재료 완성. 밥은 꼬들밥으로 해주시고, 밥 공기 가득 채그릇 담아주세요. 이제 볶아둔 채소와 고기를 넣어주시고요. 살짝 섞어주세요. 뜨거우니까 손으로 말고 주걱으로 섞어주세요. 유부 세트에 들어있는 야채 우레이크와 깨와 양념소스를 넣어주세요. 전 유부 24개짜리 두 봉을 사용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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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입에 넣었을 때 입속이 가득 차는 게 좋아서 통통하게 가득 넣어준답니다. 자 이제 노동요가 필요한 작업을 시작해봅니다. 맛난 음식이 내 입속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즐거워질 거예요. 는 무슨 죄송합니다. 짜잔!